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재림에 대해서 아니라고 부정하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재림이라는 게 아예 없다고 그러면서 욕심을 따라 세상 사람들이 가는 많은 길로 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재림이 있다 그 재림하신 주가 바로 나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을 유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성경을 바로 가르치는 사람들 중에서도 잘못해서 재림 예언을 그월돌칠이라고 정했다가 세상으로부터 웃음거리가 되는 일이 없지 않아요. 역사적으로 가장 큰 재림의 불발 사건 그래서 뉴욕타임스에서 The Great Appointment 대단히 큰 실망의 날이라고 비웃었던 재림 예언의 불발 사건이 있는데 그게 바로 윌리엄 밀러라고 하는 메세스체스 출신의 침례교 목사입니다. 이분이 1833년부터 재림에 대한 예언을 시작하면서 어디서든지 자기를 청하면 가서 재림 설교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의 설교에 매료가 됩니다. 그래서 한 100여 만이 모여서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날 이 밀러의 가르침을 짜라 모였어요. 그게 1843년 10월입니다. 유대인 달력으로 7월은 나팔절, 대속제 일이 있는 7월은 양력으로 따지면 10월입니다. 그래서 1843년 10월에 예수님 오신다고 날짜를 정하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서 이제 예수님이 오시니까 주님 오시면 천사의 나팔을 나도 같이 불리라 나팔 들고 신호 짓고 오신다 그랬으니까 예수님을 만나라 신호 짓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날 예수님 안 오셨어요 그러니까 밀러가 아 예수님 오셨다 공중에 오셨다 오셔서 지금 이제 땅에 오면 누구를 부활시켜야 되고 누구를 이제 형벌해야 되는가 하는 조사 심판이 시작이 됐다고 그러는좀 기묘한 논리로 모인 사람들을 그 안정을 시켰어요. 그리고 1년 연계됐다가 오신다고 그러던 1844년이 되니까 또 모였는데 또 불발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윌리엄 밀러와 그때 모였던 사람들 아니 기독교 전체를 향해서 혹세무민하는 거짓을 선전하는 그러한 집단으로 매도되고 특별히 기독교가 재림이란 말을 하면 손가락질을 받는 그러한 사회풍주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1992년에 예수님 오신다고 하던 다미선교회라고 하는 단체가 있었어요. 원래는 열심히 있고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아, 거기에 대표가 되는 분이 예수님 오시는 날짜가 나타났다. 1992년이다. 그랬어요. 사람들 다 들떠 있는데, 이사야 33장 3절에 보면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알려주리라. 기도했더니 달이 나왔대. 10월 그리고 나서는 더 기도했더니 28일이 나왔대. 그래서 1 9 9 2 92년 10월 28일 날밤 12시, 24시에 예수님 오신다고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 추종자들이 모여서 다음이 선교회 교회에 들어가면서 그날 난 한국에서 텔레비 방송을 봤어요. 들어가는 사람들이 손을 흔들고 그 교회에 들어가요. 마치 1970년대에 미국으로 이민 가면서 이제 가면은 다시 못올줄 알아서 또 미국 가면 빵만 먹는다 그러니까 쌀도 맨말 짊어지고 가면서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손짓을 하고 비행기를 타던 그런 모습이 생각나요. 다음에 선교회 교회에 들어가면서 손을 흔들고 들어갔는데 밤 12시까지는 아직 내가 보니까 시간이 남았어. 그거 보는데 너무 졸려. 게다가 그날 안 오실 거다 하는 확신이 있어요. 왜? 예수님이 그날 오시려고 하다가도 그날 만일 그 시간에 오시면 그 사람이 자기 예언 맞았다고 할까봐 안 오실 거다. 또 성경에 분명히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인자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으니 아닐 거다. 그러나 잤어요. 그 다음 날 아침에 궁금해서 일어나자 TV를 켰더니 예수님 안 오셨어요. 거기서 나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은 머리를 꼭 숙이고 부끄러운 가운데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고개를 빳빳이 들고 그래도 오신다 그래요. 예, 반쯤 맞는 얘기예요. 오시는 건 오셔요. 근데 그 사람의 말 그래도 오신다 하는 얘기는 자기들이 언젠가 그 날짜 또 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포함된 말이기 때문에 반 맞고 반 틀려요. 오시긴 오십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어디서 오는지 몰라요. 1844년 윌리엄 밀러가 예언했던 재림 예언이 이제 실현되지 않자 많은 추종자들이 흩어졌습니다. 교회에서는 재림에 대한 설교가 쏙 들어갔어요. 재림만 얘기하면 2단으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니까 재림 얘기 안해요. 그때 그래도 오신다고 밀러를 따라가던 그 추종자들이 있는데 그걸 밀러파, 밀러라이시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교회를 하나 형성했어요. 그게 제 7일 안식교회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그에 지금 그 안식교회에서도 중요한 교류 중에 하나인데 맞긴 맞는데 날짜를 자꾸 정하는 것 때문에 문제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캐나다와 미국에 있는 목사들이 여름마다 나에가라 근처에 캠프를 치고 천막에서 성경연구를 초교파적으로 했어요 그러면서 성경에 예수님이 오시는가 안 오시는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성경연구를 하고 토론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 오신다. 약 30년 후에 1875년에 그들이 나야가라 선언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했어요. 이걸 나야가라 크리드라그래요 나야가라 신경이라고 러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은 동정녀 몸에서 태어나셨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가감할 수 없는 영감된 말씀이다 예수님은 땅에서 그 몸에 피를 흘리심으로 속죄 제사를 완성하셨고 부활하신 몸으로 승천하셨으며 다시 부활하신 몸으로 오실 것이다 재림에 대해서 분명한 신앙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쯤 예수님이 곧 오시면 이제 복음 증거되는 일이 그쳐지기 때문에 그날이 오기 전에 빨리 복음 전하자. 그리고 세계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들이 미국에서 각 교파별로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때쯤 1885년에 복음이 전해지면서 그때 오셨던 선교사님들이 거의 다 예수님 세상 마지막 날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땅위에 건설하신다고 하는 전천련적인 신앙을 가지고 한국의 선교사로 오셨기 때문에 초기 한국교회는 대부분 예수님께서 다시 교회 끝날에 교회 시대가 끝날 때 오셔서 이제 땅위의 왕국을 이루시고 영원한 나라의 신자들을 구원받은 자들을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1875년 나예가라 신경을 발표하는 초교파적인 미국과 카나다 목사님들이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윌리엄 밀러가 말하던 한 번에 하늘에서 하나님 우편에서 땅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중간 단계가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땅에서 하늘에 올라가신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땅에 오는 게 재림이지만 중간 단계가 하나 있다. 그걸 일컬어 공중강림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공중강림이 뭔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공중은 사탄, 마귀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에도 보면 공중권세 잡은 자와 우리가 영적 싸움하는 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싸움, 싸우는 것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상대하는 것이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에베소서 2장 2절에도 너희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갔고 구원받기 전이었기 때문에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즉 공중 권세는 사탄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가르친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이제 배운 그대로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내 이름으로 너희가 여태까지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랬어요. 여기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 전체를 가르칩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오셔서 구원 사역을 완성하셨고 세상을 정복하셨고 또 마귀를 이기셨기 때문에 마귀가 예수님의 이름만 들면 벌벌 떨어요. 그래서 우리의 계도가 땅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올라갈 때 공중의 마귀가 우리의 기도를 차단하고 싶어도 피 묻은 예수, 그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그라 물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꼭 해야 되는 게 예수님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뭐 은혜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In my name, 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를 가르쳐 주신 그것은 공중고세 잡은 마귀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천사의 손에 의하여 향 냄새와 함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주의 이름으로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1875년에 나야가라 신경을 발표하는 그분들이 성경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하늘에서 공중에 오시는 장면이 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공중에 전쟁이 있으니 곧 싸우는 천사, 천사장인 천사 미가엘과 악한 자 마귀 곧 옛뱀 사탄이라고도 하고 온 세계를 미혹하는 마귀와 미가엘의 싸움이 있는데 마귀가 미가엘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으므로 땅에 내어 쫓겼다. 계시록 12장 8절입니다. 저가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마귀의 사자들, 귀신들도 함께 땅으로 내 쫓겼다 그랬어요. 그래서 공중은 예수님이 오실 자리로 준비가 됩니다. 사탄이 있던 마귀의 자리가 비어지고 공중이 준비된 다음에 예수님이 공중에 오십니다. 대사전의 전서 4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중에 오셔서 구원받은 자들을 죽은 자는 부활로 살아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몸처럼 하늘의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 다음에 같이 공중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그를 만나 영원히 함께 있게 되리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님이 땅에 오시기 전에 공중에 오셔서 그때에 구원받은 신자들은 죽은 자들은 부활로 살아있는 자들은 변화로 예수님을 공중에 올라가 맞게 될 텐데 고린도 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그러죠. 15장 50절에 보면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썩는 것은 우리 몸은 썩는 몸입니다.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이어받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혈과 육 이 썩을 몸으로는 썩지 않을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죽은 자는 영광의 몸, 부활의 몸으로 살아있는 사람들은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변화돼서 영광의 몸으로 입고 공중으로 올라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중에 오실 때에 죽은 성도는 부활하고 살아있는 성도는 변화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공중으로 끌어 올라가는데 이 끌어올라간다고 하는 말이 라틴말로는 어... 랍투라 라고 그래요 이게 영어로는 랩츄라 입니다 그래서 내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끌어올림을 당하는 거예요 Being up 그랬어요 마치 우리가 어릴 때 자석을 가지고 모래 위에 모래에 닿지는 않지만 모래 위에 이렇게 이렇게 자석을 흔들면 자석 속에 있던 쇳가루들이 다 올라와 붙는 것처럼 예수님이 공중에 오실 때에 구원받은 주의 신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공중으로 이끌어 올려가는데 휴거 이렇게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승천입니다 테타늄티가후서 2장에 보면 이 그의 날이 가까웠다고 동심하지 말라 마음이 불안해하지 말라 아직 끝은 아니다. 지금 적 그리스도들이 여기저기에서 자기가 그리스도라 그러면서 신자들을 미혹하지만 아직 그들이 드러나지 않도록 막는 자가 있다. 성령께서 지금 막고 계셔요. 그가 옮기면 성령이 옮겨질 날이 있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태초로부터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삼위일체이시지만 그분이 땅에 오신 사건이 있어요. 마치 예수님이 몸을 입고 땅에 오셨던 초림 사건이 있었던 것처럼 세상에 계시던 성령이 땅에 오셔서 신자와 함께 하시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땅에 오심으로 그때 예루살렘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120명으로 초대교회가 맨 처음 땅에서 시작이 됐어요. 성령 오심으로 설립되었던 교회가 성령께서 옮겨지실 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공중에 오실 때 신자들이 변화된 몸으로 공중으로 끌어올라갈 때 교회를 설립하셨던 성령도 같이 처수가 됩니다. 그래서 사, 태산을 되어서 이장에 보면 막는 자가 있어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가 옮겨지게 되면 불법의 비밀이 나타나리라 공중에 신자들이 올라가서는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하신 주님과 함께 즐거운 교제 시간을 갖는데 이걸 계시록 19장 7절 8절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신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에 보면 남편과 아내의 일을 신랑과 신부의 일을 그리스도와 교회의 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하라 교회를 신부로 예수님을 신랑으로 비유한 그 얘기에요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남편과 아내의 일을 그리스도와 교회의 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라고 불리우는 구원받은 신자들이 공중에 올라가 예수님을 신랑으로 맡고 신부 자격으로 결혼하는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다. 그리고 어린 양의 신부가 시고 깨끗한 옷을 입었다. 시고 깨끗한 옷은 바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했어요. 깨끗한 신앙을 가지고 선한 일에 열심 하던 주의 백성들이 신랑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공중에서 만나서 7년 동안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동안에 공중에서 땅으로 내어 쫓긴 악한 자 마귀 사탄은 땅 위에 있는 불신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아직 올라가지 못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이름만 신자인 사람들 선거 때마다 보면 평소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인데 교회 가서 얼굴을 내밀어요. 사진을 찍어서 올려요. 그리고 자기가 무슨 교회 신자인 것처럼 하지만은 이름만 신자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옛날에 아주 믿음이 좋았던 장로님이 국회의원이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국회의원 중에 신자가 많지만 그 중에 한반 정도는 표 얻기 위해서 교회의 얼굴만 내미는 이름만 가지고 있는 신자다 그건 명목 신자라고 그래 노미널 크리스찬이라고 그래 진짜 신자는 아니에요 이렇게 이름만 신자인 사람들이 예수님이 공중에 오셔서 이제 부활을 시키실 때또 살아있는 사람을 변화시키실 때 그들은 아니에요 마태복음 24장이나 누가복음 17장 등에 보면 휴고되는 모습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밤에 잠을 잘때 하나는 올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또 낮에 밭을 갈때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또 저녁에 맷돌질을 할때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꼭1대이라고 하는 말은 아니지만은 같이 앉아서 맷돌을 돌리지만은 같이 땀을 흘리며 밭을 갈고 있지만은 같이 잠자리에 누워있지만 대려감을 당할 사람도 있고 남겨지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땅 위에 불신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휴고되지 못한 신자들이 그때 고난을 당하게 돼요. 이걸 대환란이라고 부릅니다. The Great Tribulation이라고 해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사건이라고 얘기해요. 다니엘서 12장 1절에 또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큰 환란이 땅 위에 임하게 되는데 이때 많은 사람들이 마귀에게 절하고 그 사탄, 지금도 종교적으로도 One World, One Church를 지향하는 하나의 세계, 하나의 교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WCC 모임에 기독교만 모이는 게 아니라 천주교도 거기 가입을 시키고 회교도 신자들도 거기 대표로 오고 불교 승자들도 대표로 오고 그래서 그들의 목적은 종교통일 그리고 나라통일이에요 그들의 주장하는 바가 굉장히 솔깃합니다 왜 땅에 평가가 없는가? 나라가 나눠기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땅 따먹는, 옛날 아이들이 땅따먹기 노릇하듯이 국, 국토로도 넓리기 위해서 남의 나라를 막 침공하고 거기를 막 죽이고 그 땅을 자기 걸로 하는데 나라가 하나면 그런 일이 없지 않냐? 전쟁도 없을 거다. 나라가 하나면 어디는 너무 배불러서 성인병이 많고 어디든 굶어서 죽는 사람이 있다. 있을 수가 없다. 한 나라가 되면, 원 월드가 되면, 한 교회가 되면, 종교 통일이 이루어지면, 그땐 종교 간의 싸움도 없지 않냐? 어떻게 보면, 그럴듯 하고, 참 세계 평화를 위한 것 같지만,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의 전략입니다. 땅 위에 온 적그리스도가, 7년 동안 이러한 땅 위에서 자기의 왕국을 건설하고, 신자들을 박해하고 또 많은 어려움이 이땅 위에 사람들에게, 식물에게, 물에, 공중에까지도 변화가 오는 사건들이 바로 계시록에 예언되어 있는 재앙, 그 일곱, 일곱 인또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재앙들이 바로 7년 동안에 있을 그러한 땅위의 재앙입니다. 땅에 7년 동안 재앙이 있지만 마태복음에 보니까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시면 택한 받은 자가 살아남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그 그러니까 7년이 아니라 얼마 줄어지는지 몰라요. 한국에서도 기독교인들이 일본 그 압제에 반, 반발하면서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시켜야 된다 막 그러니까 이 일본 사람들이 한국의 교육자와 또 거기에 같이 따라가는 신자들을 죽이려고 다 명단을 작성해놨고 8월 며칠날 죽이려고 했는데 바로 며칠 전에 히로시마에 나가사키에 미국 원자탄이 떨어짐으로 항복했어요. 그날이 며칠만 더 넘어갔더라도 더 많은 순교가 있었을 텐데 마찬가지로 7년 대활란 때에도 하나님이 그날들을 감하시지 않으면 살아남을 육체가 없을 만큼 엄청난 환란이 땅에 있을 것입니다. 공중에서는 구원받은 신자들이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신 아름다운 혼인잔치가 7년 동안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게 바로 공중 강림때 있을 일인데, 그때 또 하나 기억해야 될 사실은 신자들이 공중에서 상급을 받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이나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 보면 신자들에게 우리도 다 심판대 앞에 서리니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아니 이거 이상하지 않냐?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 말을 듣고 또나보내신 일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하셨는데 어째서 우리도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리니 무슨 얘기냐? 그건 바로 신자들이 자기 행한대로 상급받는 겁니다. 고려전서 3장에 보면 집 짓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 위에 우리는 집 짓는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금과 보석으로, 어떤 사람은 나무로, 어떤 사람은 집으로 집을 짓는데 겉보기에는 다 멋있어 보여요. 어쩌면 바닷가에 그 야자나무 잎으로 또 대나무로 바람이 술술 누르게 지은 집, 그게 더 멋있어 보이지 몰라. 그러나 마지막에 불로 그들의 공력을 심판할 때가 오나니, 불에서 그 공력이 타버리면 해를 받대. 그집 지은 반석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위에 있었기 때문에 구원은 받대. 불 가운데서 꺼낸 것처럼 구원은 받지만 부끄러움을 당하고 금이나 보석으로 집을 지은 사람 그러니까 최선의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한 그 사람들은 상을 받을 것이다. 고린던서 3장 집 짓는 비유에 말했고 예수님이 오시지라고 한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예수님 말씀입니다.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상을 가지고 계셔요. 상을 가지고 오셔요. 그리고 공중에 올라갔을 때에 공중에서 성도들의 시상식이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심판입니다. 행한 대로 상급을 받는 것. 믿음장인 15에서 11장 6절에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존재하신다고 하는 사실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지니라상 주셔요. 언제 공중에 올라갔을 때에 신자들이 금멸류관을 쓰고 또는 썩지 않은 멸류관을 쓰고 생명의 멸류관을 쓰고 의의 멸류관을 쓰고 바울사도도 순교를 앞두고 디모드에게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렸고 선한 싸움을 마쳤으며 믿음을 지었기에 이후로는 의로우신 재판장이 나에게 의의면 멸류관을 주실 것이다. 그러나 나에게만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그의 재림을 사모하는 기다리며 신부로서 깨끗한 삶을 살며 준비하는 그들에게도 멸류관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공정 오실 때에 성도들이 행한 바 선한 일에 따라서 상급을 주십니다. 열심히 일해서 우리가 상급을 위해 일하는 건 아니지만은 열심히 일하면 그것은 반드시 상이 없어지지 않아 심지어는 내 이름으로 나의 제자들에게 냉수 한 그릇 준 상도 결코 잊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은 부르치 아니하사 너희가 지금도 성도들을 섬기는 것과 또 섬기고 있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느니라 성도들의 선행을 잊지 않고 기억하셔요. 믿음 없이 행한 선행도 많이 있습니다. 불신자들도 구제연금을 내요. 연말되면 그 가난한 사람 도와주라고 무슨 사랑에 온도계 무슨 해가지고 돈 내요. 좋은 일이죠. 그러나 예수 없이는 구원 없습니다. 인간의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형편없는 것들이에요. 자기의 의로 구원 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 받아서 그 감사한 마음으로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까지도 또 하나님의 일에 같이 동참하면서 물질로 시간으로 몸으로 마음으로 동참한 이것들을 다 기억하셨다가 그때 일한 대로 상주치리라.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오른쪽에 있는 양같은 선택받은, 구원받은 신자들이 주님께 질문합니다. 주님, 언제 주님이 목마르셨어요? 내가 언제 예수님께 물드렸어요 언제 예수님이 굶으셨어요? 언제 내가 예수님 밥 드렸어요? 예수님이 언제 옷 벗고 헐벗으셨어요? 내가 언제 예수님께 옷 드렸어요? 예수님이 언제 아프셨어요? 언제 감옥에 계셨어요? 내가 언제 찾아갔어요? 그때 예수님의 말씀은 나를 믿는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주님의 사랑으로 가난한 자에게 물 주고 먹을 것 주고 옷 주고 병들었을 때 위로하고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가 돌봐주는 이것은 곧 주의 사랑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한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너희는 창세로부터 예배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라. 선행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선행은.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게 되는데 이게 바로 공중에 있을 성도의 심판, 성도의 시상식입니다. 얼마나 영광없습니까? 주님 다시 오십니다. 기다리며 선한 일에 열심히 하시기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